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주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총 59,911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규제 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 조건 및 세금 부담 완화 등 분양 시장이 이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물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 기준 금리 인상과 최근 분양 예정 대비 실적이 저조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74개의 지 59,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42,120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31,151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3만 508가구 분양 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2만 414가구가 공급되고 서울도 6,612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대전, 경남, 충북, 대구, 전북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공급세대 수는 전국 예정 물량 중 31%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에서도 경기 양주 파주 동두천 평택 안성 등 다섯 곳이 비규제 지역으로 인천 연수 남동 서구와 세종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일따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및 세금부담 완화 등 분양시장의 규제 수위도 한층 낮아졌다. 다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분양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차는 분양가 상한제가 작용되거나 민간택지 전매 제한 등으로 기존의 전매 제한은 유지되는 사례도 있어 분양권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10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분양 예정 대비 실적이 저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조사한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은 71개 단지 총4 7 1 0 9가구로 조사됐으나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단지는 24개 단지 총 18589가구에 그쳤다. 일반 분양 역시 계획된 4791가구 가운데 13357가구만이 실제 공급됐다.